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정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분양 임대 주택 2023년 공급 계획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웃음> 자, 공공 분양 혹은 임대 주택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영상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부 공공 기관에서는 보통 3월에 해당 연도 전체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해요. 지금 보도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보도자료에 먼저 나왔고요 조만간 LA 홈페이지 이런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업지별로 공급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계획 혹은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별로 일정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는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집사라는 거 아닙니다 분양받아서 내 이름으로 된집 이런 분들 원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임대주택 살면서 나 편하게 살래 이런 분위든 간에 이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이제 공고 먼저 볼게요 자이 링크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중앙에 보도 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LH 올해 분양 임대주택 7 4 0 0 0호 입주자 모집 뭐 이거 보이시죠 자이 문서에 보시면은 일정 같은 개요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개별 단지마다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 알수 있다. 자, 이제 자꾸 이제 어필하는 건데 영상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고만으로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아는 거 아니야? <웃음> 조금 어렵게 알수 있다. LH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서 2023년 공공 분양과 임대 주택 총 74,576호를 모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부터 핵심인데요. 자, 분양 주택은 뉴홈, 뉴홈 요정 엄청 밀고 있어요. 자, 일반형과 신혼희망타운은 아시죠?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건 14개 단지를 공급을 한대요. 그리고 임대 주택은 건설임대매입임대 전세 임대등이 예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개세 개. 뉴홈, 일반형,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임대 주택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자, 뉴홈은 저희가 여러 번 이제 다루었는데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상품입니다. 뉴 홈이니까 새로운 첫집뭐 이런 이름으로 좀 지었나 봐요. 유형 몇개 있는지 기억나세요? 몇 개가 있는데요. 자, 기존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진짜 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뉴홈 일반형 이거는 기존했던 에이 공공분양에서 명칭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눔형 돈을 번든 돈을 벌든 손해가 나든 국가랑 몇대 몇으로 나눈다 이게 나누면 선택형은 5년 10년 살다가 자 이거는 이제 옛날에 5년형 또는 10년형 공공임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에 업그레이드 판왜 업그레이드냐 기존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청약통장이 내가 썼어야 하면 됐어요 분양 전환 여부와 관계가 없이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다 그리고 분양 전화를 안할 거면 4년 더살 수도 있다 거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분양 전화를 받지 않게 되면 청약통장이 계속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두 가지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다 합니다 하지만 어 이번에 일반형만 나왔습니다 열심히 얘기하는데 좀 힘이 빠지죠 좀 아쉽기는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저는 모르지만 어,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것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공분양 그러니까 뉴홈 일반형입니다. 3,165세대. 어 많다. 시노니만 다음 3,188호. 총 6,000호가 넘는 집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자, 일반형은 아까 그 분양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개 현장이 있는데 제일 빠른 게 파주 운정 3지구. 그리고 화성 태안 3지구. 둘다삼지구네요 자, 7월에도 있고, 뭐 10월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일정 중에서 가장 빠른 게 파주 운정이에요. 그래서 파주 운정을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자, 저희 채널 구독하셔야 되는 이유, 너무 어필하나? 자, <웃음> 개별적으로 공고가 나오면 더 깊게 여러분들을 위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주 운정 신도시 A22 블록, 여기는 640세대 중에 609세대를 이미 했어요. 자 그럼 몇 세대 남는지 해보실래요? 33세대. 아 뭐야? 33세대밖에 안 돼. 어 맞아요. <웃음> 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사전 청약 하신 분들 중에서도 포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본 청약에서 백가구수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여기는 2021년 11월에 사전청약을 했는데요. 이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죠.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24대 1. 오, 많이 했네. 자, 이제 이런 이미지를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위치는 GTX A 노선의 운정역이 있고요. 그냥 운정역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GTX A 노선의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예비역세권. 와, 입지 너무 좋아. <웃음> 네. 저는 이 단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 청약에서 해당 아파트 추정 분양가격이 4억 3천만원 전용 8사 타입 전용 8사라고 하면 934평 그리고 전용 7사 전용 7사라고 하면 29평 30평 정도 돼요 여기가 3억 8천만원 그래서 분양 공공분양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공급을 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청년특공 없습니다. 네. 청년특공은 선택형하고 나눔형에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거에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일반 공급 20%는 공공분양 최초 추첨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추첨제 뭔지 아시죠? 온전히 대 운으로만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만 되신다면 꼭한번 신청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공공분양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인정이 되는 거 아시죠? 10만 원씩만 인정이 되는 걸로 막한 10년, 20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같은 20, 30 세대는 인기 현장은 당첨이 안 돼.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현장은 나이가 많은 분들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추첨이 되게 되면 어, 저 같은 사람 혹은 저보다 훨씬 어린 분들도 당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세, 젊은 세대들은 이영상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신혼부부, 뭐 생애 최초 이런 분들은 특공으로 당첨 가능하신 것 많이 아실 거고요. 자, 이번에 공개가 된 올해 공공분양 일정에서 나눔형 선택형이 아직은 없는 거 보니까 얘네는 뭔가가 좀더 다듬어져야 되나 보다 싶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만약에 추가 현장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신혼이망타운. 시노니망타운. 신혼이망타운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어 신혼이망타운 좀, 좀 이제 좀 아는 척좀 할게요. 자 신혼이망타운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 제도예요. 지금 정부도 맥락은 비슷해요. 맥락은 비슷한데. 이제 이런 제도들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뀐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뉴홈의 청년특공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공공분양에, 공공분양에 일반 공급의 추천제 만든 거, 그리고 일반 분양에서도 4월부터는 규제적 기준으로 전용 8호 이하의 추천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맥락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요 마지막 거 민간 분양 추첨제가 생기는 거는 지금은 서울 서울에서 그러니까 용산하고 강남, 상구 빼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야. 자 그래서 의미가 없다. 자 비규제 지역 좀 어려워지시죠. 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은 이미 이제 추첨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보와 뉴홈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희망 타운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는 동안에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겠죠. 신혼 희망 타운이라는 것은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신혼부부 한가, 한 부모 가족 여기가 대상입니다. 보통 같은 단지에서 절반 정도는 분양형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입주 시점에 맞춰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게이 단지의 특징이에요. 저출산 해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공급 대상이 신혼 세대로 한정이 됐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신혼 부부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단지네,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육아 나눔터, 이런 특화 놀이터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있어요. 홍보는 아닙니다. 자랑도 아니고 어떤 뭐 이렇게 신혼 부부를 타겟으로 만들었다. 4월달에 서울 대방 현장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8월 10월 이렇게 뭐 쭉쭉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공급하는 4월 현장부터 보면 은 서울 대방동 현장이에요. 여기는 와 많이 몰렸어요. 1월 사전청약에서 115세대 사전청약인데 7천명이 넘게 해가지고 66.9대 1요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세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일곱 세대만 남아 있고 이미 122세대인가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사전청약이 사전청약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이제 나올 건데 그 수가 얼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언론들이 말하는 막 너무 막 엄청 대박인 현장들도 이렇게 세대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 일곱 세대 또 행운에 당첨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실망은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고 기다려 보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치는 대방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자 다음 마지막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짧아요. 다 왔어, 다 왔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 왔어. 자 67,000호가 예정이 됐고요. 임대주택은 주변 전월세 시세 대비해서 30% 와 미쳤다. 땡초에 다니고 3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당첨이 되면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 오래 살수 있죠. 근데 이게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아 어차피 난안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하는 지역에 만약 이게 현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패널티가 없어. 그래서 당첨되고 포기해도 사실상 분위기 전혀 없다. 일단 놓고 보셔라. 그리고 당첨 가능성이 낮은 분들 나는 아, 어차피 안 돼. 순위가 낮아. 이런 분들도 예비 번호를 받게 되면 은막 2년 뒤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내집 마련이 절실하시거나 아니면 아 집이 없어서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뜻밖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으니 꼭 신청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공급되는 유형별로는요. 연구임대, 그리고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이렇게 다양하고요. 어, 세부 조건이 워낙 복잡해서 이 영상 다 다루기는 어렵고 1600의 104번 여기 여기 여기 1600의 103번으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왜 문의 워낙 많기 때문에 오전에 전화하시는 거저 추천드려요.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 공고가 나오면 이전 에는 이걸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올해부터는. 자 올해 공급은 3월에 군산 그리고 광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쭉쭉 나올 거예요. 뭐 미량 뭐 성남, 복정, 뭐 유래신도시 이런 곳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엄청나게 알찬 LH에서 최초로 공개한 올해 공급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급 예정, 뭐 조건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현장이 나왔다 그럼 혹시나 저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꼭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물량들을 저희가 적극더 다룰 예정이니까요.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구독,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